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 연습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아이폰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호쿠사이 오디오 에디터 혹은 호쿠사이 2라는 어플인데요 아이폰과 이어폰이 달린 마이크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어플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목욕탕이나 아파트 복도처럼 소리가 잘 울리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평소보다 노래가 잘 불러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반대로 소리가 잘 울리지 않고 먹먹한 곳이나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노래가 잘안 불러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만든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소리를 만들려고 해도 이 모니터링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컨디션과 똑같은 발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쇠로 된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딱딱한 벽을 바라보고 연습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요즘은 레코딩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 들어간 나의 목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호쿠사이2라는 어플은 모니터 라이브 오디오라는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과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을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이어폰을 꽂아 놓지 않은 상태라면 모니터 라이브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어폰을 꽂아주면 사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모니터 라이브 오디오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노래 연습을 해보시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쉬운 건이 어플이 아이폰에만 있다는 건데요. 혹시 안드로이드 앱 중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을 알고 계신 분들은 리플로 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 보컬살롱 백코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